여기 띄어 놓은 것은, 에플로리다의 지금 왕님하고, 에 그, 왕비님, 국진 감사원장님, 그리고 자녀님들하고 이제 수행원들이 가서, 에 지금, 에, 여기에 이번에 가셔가지고 성지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에 지금 보내와서 아마 이게, 에, 지금 처음, 이게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수 칠하 크게 칩오 그리고 그 플로리다 그쪽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바다 옆에서 이번에 가신 분들이 서 계시는 모습입니다 또 이것은 지난번에 텍사스에 가셔서 첫 번째 이제 왕님께서 이 성지를 책정하시고 책 이번에 두 번째로 책정했는데 여기 가운데 <웃음> 세개 돌이 있습니다 이거 3대 왕권을 의미하는 거고 그 주변에 에, 아마 아홉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십이수를 완성하는 에, 그런 그 성지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국제회의 때국진감사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이 에, 그 앞으로 미국 전역에 성지를 세우시겠다. 에,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성을 덜해달라고 그렇게 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 또좀 넘겨보실래요? 에, 아마 지금 성지 정하시고 거기에서 예, 왕님 양이 분께서 아름답게 서 계시는 모습입니다. 아주 크게 한번 보여드리겠또예 지금 예, 왕님 양이 분을 중심하고 10만인 예, 고옆에가 그 이제 그림 어, 실장님 그리고 성환 단장 문성완 단장하고 예, 그. 무슨 피서요 시계구 피서 아, 시계구 피서 <웃음> <웃음> 우리 건령필 회장님의 사이인데 아주 얼마나 충직한지 몰라요? 참 하여간 그 제가 지난번에 이 텍사스를 16일 동안 갔다 오면서 하는데 아이고. 3일 동안을 운전을 아이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도 않아요 3일 동안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어제 지초도 이제 운전을 많이 했는데 제 차에 그 일본의 사또께니 회장님 사이가그 운전을 잘해요, 아주 참하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어그 운전을 할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했, 했는데도 이 친구가 하러니 끝까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펜시버니아딱 도착했는데요 도착해가지고 한한시간 거리에서 기름을 넣고 나서는 이퍼져버린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저기 이언은 보좌관한테 좀궁에까지 왕님 모셔다드리라고 그래서 참그이세로서 예, 예, 이제 참 출발을 했지만 저런, 그, 감직한, 에, 이세들이 왕님 옆에서 이제 자라고 있다고 하는 거는, 에, 우리의 희망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 우리 좀 전치를 위해서 큰박수좀 받아야 <웃음> 됩니다. 아마 지금, 여기 사진에는 저렇게 돌래 네, 여섯 분 나왔지만, 지금 아마, 아마 14, 5명 더될 거예요. 지금 참가정의 자네님들하고, 국진감사원장님 가정하고, 어, 그 수행원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 저렇게 여섯 분만 보여주십니다. 에, 어 지금 에, 왕님께서는 에, 이번에 출발할 때뭐 여러 가지 자동차가 세 번이나 고장이 났대요. 음. 출발할 때 그래서 이번이 아주 중요한 출발점인데 사탄이 많이 지금 에, 그, 뭐라 그럴까요? 방에 공작을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는데, 다행히, 지금, 안전하게, 건강하게 가셔서 저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보고 드릴 때, 그, 미국에서 이제 수요 예배 때, 어 그 텍사스 갔다와서 보고를 드릴 때 사실은 그때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왕민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 "결단을 해야 된다" "결단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예, 그런데 결국 결단을 못한 게 뭐냐면,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군 사령관 입장에서 에 예, 그리고 경찰 사령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경제인으로서 이제 대통령 하면서 정치인으로 서면서 이게 옆에 사람들의 조언을 잘못 받았다. 그리고 본인의 그 결단력이 부족했다. 사령관으로서 결단하는 것은 에 오늘 제가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은 7500만 표를 받은 거은 역대의 대통령 중에 첫 번째에요 그렇게 많이 받은 대통령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받고 그러니까 첫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6500만 표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만 표를 더 받고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런 부분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주목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은 결국은 사탄은 이번에 제가 볼 때는 6 7년 동안 준비해온 모든 능력을 이번에 총동원해가지고 어, 트럼프를 공격한 거예요 뒤엎은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도 하늘을 믿고 거기에서 앞장서 가지고 밀고 나갔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런 결단을 못함으로써 지금 그 대신 애국자들이 피를 흘리게 되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이 텍사스를 가시기 전까지는 트럼프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트럼프가 그 결단이 력 부족해서 사명을 못했다. 그런데 이 텍사스 가셔가지고 가시, 가시면서 도 계속 정성 들이시면 가시는 거죠. 가셔가지고 그 식당에서 제하고 어, 사또겐 회장하고 에, 옆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프로프를 다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때 저는 이게 에, 머리에서 붉빛이 반짝 날 정도로 이게 막다 보는 거예요. 아, 이 길이 열리고는 그러나 그런데 아버님 참 어, 우리가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왕님께서 거기에 딱 도착해서 다음날. 왕님과 국진님께서이 텍사스 보수연합의 회장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흑인인데 그분은 앞으로 대통령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을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외환하면 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에, 그막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린 거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만 1월 6일날의사당에 진입한 부분을 놓고 보수단체 어, 10곳을 어, FBI에서 수사선상에 올려놓은거예요그 중에 에, 우리 교회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작아요? 인원도 적고 사람도 적고 그런데 지금 사탄 세계에서 볼 때는 우리는 시리안에 들어가는 단체예요. 사탄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왕님께서도 국친 왕님께 우리 저 지난번에 김 부회장님 그런 말씀 드렸죠. 왕님께서 감옥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왕비님께서 부회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하시잖아요. 그것이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오늘. 아버님, 막, 어, 그 모습을 뵐 때, 참, 아버님이 너무 그립잖아요. 예, 너무 그립잖아요. 예, 그런데, 국진 감수원장님이 그, 페, 어, 저 텍사스에 거기에서 이제 캠프장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때 제하고 옆에 그 사토겐 회장이 옆에 있었어요. 예, 어, 나는 감옥 갈 준비가 돼 있다. 감옥 갔다 오면 영광이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님 감옥 여러 번 갔다 오셨잖아. 아버님 메시아이신데, 메시아가 여섯 번이나 감옥을 갔다 왔단 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옥 갔다 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겠어요 그런데. 지금 왕님과 국진감사원장님께서 감옥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시는 아버님과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참 이게 이게 마음 옆에서 참 그런 모습을 볼때될때 때 이게 몸둘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몸둘바를 이게 정말, 어,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정말 하늘을 붙들고, 어, 입에 몸부림 치는 게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왕민과 국진감사원장님이 그리고 참 가정이 더 이상 고난의 길을 갈 수, 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내 자녀들은 더 이상 고난의 길을 가지 않게 만드시겠다. 그런데 지금 이두 분의 마음이 그름하고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감옥 가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아마 1월 6일 날그 예, 국회의사당으로 행진을 할때 예, 앞장서서 가시는 그 왕님의 모습을 예, 측근해서 지켜보신 분들은 아 그, 그것이 그 얼마나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꼭 지금 그러세요 예, 그 의사단 앞에까지 갔는데 발이 딱 멈춰 가지고 더 이상 앞을 나, 나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님께서 그 앞에까지는 카드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국진감사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접 주관권 속에 있는 우리들이다. 우리가 직접 주관권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볼때 오늘 우리 식구님들이 예, 지금 새로운 저 길을 개척해 나가시는 그 속에는 예, 아버님을 모시고, 참 예, 아버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이 우리 같으면 배락을 때리도 100번을 때렸지, 100번 아니라 1000번 만 번을 때렸지. 그런데 하나님은 힘에 없어서 배락을 못 때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아버님을 모시고 저렇게 애써 가시면서 그래도 우리 앞에 이렇게 보이실 때는 전혀 그런 내색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말씀을 나누면 그런 말씀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참 옆에서 목격하면서 참 우리 식구님들 한분한 한 분이 에, 참 귀한 분들이다. 그러니까 에, 결국 우리가 에, 그 귀한 분들 앞에 에, 정말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 어, 이 텍사스 가서 사토겐 회장하고 그 에, 그러니까 사위되는. 그송화준 어, 팀장하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송원이를 보좌관 가정하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대 왕님 앞에 그림자 이상은 떼면 안 된다. 그림자, 이 그림자가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 실체를 가리는 거예요. 실체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림자는 뒤에서 해야 돼. 자기가 없어. 자기가, 어, 자기를 내세우 그림자가 앞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 우리는 그림자 이상태만안 된다. 예. 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우리는 모시고, 텍사스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에 그래도, 에 갔다 와서, 에 이제 어제, 어, 그, 여기 강원에서 또 그, 일파만파, 그, 회장들이 <웃음> 연락이 왔어요. 이 토요일 같이 합시다. 그래, 그래서 어제 갔는데, 거기 일파만파의 핵심들은 사실은 육사 출신들이세요. 육사 출신들이 핵심이세요. 그래서 어제 이제 끝나고 그 사무실에 가서 뭐 이야기 하는데 이제 이번에 그 유튜브에서 많이 떠돌아 다니잖아요. 그리고 3일, 3월 4일날 그뭐 트럼프가 이제 취임한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정리가 하나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에 갔다 온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구나. 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김병규 총재님도 앞으로 시민 활동을 할때 이번에 미국에 가서 활동하신 게 굉장히 큰 아마 역할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셔서 정말 수고하신 분들이 많죠. 에, 특히, 우리, 윤호키 권사님은, 사실, 에, 다른 여기 뭐, 저, 저기, 윤호 사님이 권사님, 여기 뭐 막, 대부분 다 다녀오셨으니까, 이건 다 모르겠습니다. <웃음> 그런데 이번에 가셔가지고, 가서 보니까 뭐, 이게 그 반찬을 바리바리 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건 뭐 그때 한 20일 됐나요? 그렇게 많은 기간을 먹고도 남아 얼마나 싸 가지고 왔던지 그래 가지고 이 텍사스를 갔다 오는데요 일본 팀들은 어그 갔다 오면서 빵만 미친 먹었다고 했더라. 다리를 먹었다고 했는 <웃음> <하더라. 웃음> 그러니까 빵만 먹어가지고 빵 보는 것도 이제 아예 그냥 보기도 싫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희부치상이라고 있었죠. 그일본분 그분이 그래, 그 운전하고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갔다 와서 여기 빵좀 드세요. 아이, 안 먹고 싶습니다. <웃음> 그래서 갔다 오면서 계속 밥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갔다 오면서 호텔에서도 밥을 지어 가지고 우리 유노키 군사님 어, 저 뒤에 윤 군사님 <웃음> 이 군사님을 비롯한 어, 준비해 가지고 주셔서 우리가 잘 먹고 했는데 왕님께서 이제 그 보고를 받으시고 역시 한국 사람들은 다. <웃음> <웃음> 에, 참그 여러가지 이제 앞으로 시간나는대로 지난 4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을 에, 많이 우리 심정적으로 에, 이제 좀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저 우리 히와다 장로님은 그저 회개를 처음부터 그때 사실 맡았었나요? 예, 아주 그 회계 부분을 예, 왜냐면 이번에는 그냥 에그 예, 지원하는 회계 부분을 총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그 예, 다음에 이제 이종훈 회장 맡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어 송하준 어, 팀장 맡고 마지막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제가 맡아가지고 가져와 어, 해가지고 왔는데요. 예, 그래도 처음부터 잘 예, 그렇게 준비를 해줘서 우리 식구님들의 그 정성이 잘 반영되도록 예, 그렇게 예, 해줬었습니다. 어, 뭐 여기 한번한번다볼까요 예, 다음 분도 다 부른 걸로 생각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4개월의 그 정성은 아마 역사에, 이 성냥 역사에 길이 길이 남아질 역사다. 그렇게 생각돼요 맞아. 그리고 이제, 지금 참가정의 자녀님들이 계속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 그국진감사원장님 사모님 계시는 지혜왕비님께서 예, 이번에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그큰 따님, 예, 아직 대학 안 들어가셨죠? 지금 대학 안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큰 따님께서 엄마 축복시켜달라고 <웃음> 그러시네요. <웃음> 그래서 제보고 신랑껏 구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신혜님이 보니까요, 그, 애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네요. 애기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신성님, 어, 아, 성남님. 그, 볼 때마다 그렇게, 이게, 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축복받아서 애기 놓고 싶다는데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지금 왕님께서 이 축복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지금 성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축복 2세들이 안 받으려고 막 발로 놓치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2세들은 엄마 빨리 축복시켜줘 이렇게 바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왕님께서 이 천일궁 문화를 이렇게 지금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볼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 예? 축복을 안 받으려고 할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 우리 여기, 우리 지금 에 식구님들이 말씀은 안 하더라도 그만하면 마음의 아픔이 크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희망이 있어요. 희망. 예?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식구님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면 하나하나 한꺼번에 다 풀릴 수 없어요 지금 그것이 1, 2년에 걸린 게 아니라 10년, 20년 거쳐오면서 되었가 하루아침에 될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런 문제는 예, 하늘이 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아주. 아주.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웃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말씀을 사실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저는 이게 말씀 준비할 때 그렇게 말씀이 안 떠오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준비한 수요일 날 아침에, 예, 기도하고 나서 카톡을 보니까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말씀해달라고. 아침에.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고통을 주고, 심한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오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니,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야. 이런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중국장님 보고 그 말씀 지금 어 서유왕 공사님이나 부회자님이나 우리 공사님들 중에 말씀 안 내보낸 게있느냐 물어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시에 말씀을 준비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예, 그래도 제가 이 올해 지금 예, 환란 중 하나님 철장왕국 태평성대를 놓고는 아, 말씀을 그래도 줍니다. 예, 뭐, 잘된건 아니지만 아, 우리 식구님들이 이해는 할수 있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자꾸 채워서 올해 이 말씀, 이연도표 주신 것을 우리 식구님들이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큰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웃음>